오늘 여러분 연비가 못 와가지고요. 오늘또 우리 팀의 임대 선수, 임대 선수라니요. <웃음> 임대 선수, <웃음> 임대 선씨 <웃음> 임대 선씨 <웃음> 임대 선씨 아닙니다 무슨소리입니까 대선림임 제황님팀으로 오늘은 배정을 해서 이렇게 가면 뭐 받는거 있어요? 아니요 관심? 유튜브가? 그랭 관심? <웃음> 저기 중대장님 네 대선씨 가기 전에 보고 드릴게 있습니다 뭐죠? 작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웃음> 흘려주는거 같지만 사실 심는거이디 이전팀 보고와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캐왔는데 네? 비밀유지각서를 써버려서 발설할 수 없습니다 무슨.. 뭐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왜줄서 계시죠? 아, 인사. 부대 차렷. 준비되게요. 준비. 잠깐. 바로. 바로. <웃음> 어, 빗소라. 어. 이거 은근 퍼졌다. 플레이어가 있어야 나온다 뭐 그런 게또 있더라고. 주변에. 귀찮네. <웃음> 그거 같지 않냐? 군대에서 보초 서는 거. 교대근무 서, 교대근무. 어, 교대근무 하고. 교대무 해야 돼. 아야 그 다음에 저런 데서 꼭 귀신 본다 조심해라 세상에 귀신 어딨을까? <웃음> 바다 신전 위치 알면은 어떻게 스폰지 빼게? 계획 있음? 우유를 챙겨 달라고? 우리나라에 음. <웃음> 우유가 있습니까? 아, 체골 피로 음. 얼른 풀고 그문따 버리려 그러는구나 지붕. <웃음> 음. 오케이 들어왔. 어 오, 좋아, 좋아, 딴딴딴 따다단 딴딴딴 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떠다, 다다 뭔 뭐, 스폰지방이 있지? 스폰지밥. 아, 아 죽는다. 청새치가 아, 헛짓거리해서 헛소리해서 죽는다. 에헤에헤에. 야, 근데 이 정도면은 뭐해도 쓰긴 쓰겠는데? 야, 스폰지가 진짜 많아. 거의 한이 삼십 개 있어. 어, 근데 나 나가다 죽을 것 같은데. 야, 나 피가 하나야. 하트가. 그러면 몇명 보내 갑쇼. 제가 갈까요? 아, 한 아! 받으러. 이게 안좋은 소리가 들렸어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아! 제거! 어! 아! 안돼!!!! 안돼!!!! 안돼!!!! 스펀지! <웃음> 무기 버리고 먹었겠지 설마 어 손에 든거 빨리 딱 버려서 쓱 먹었겠지 설마 지금 도망 치느라 채팅 못 치는거겠지 <웃음> <웃음> 스펀지 몇 개에... <웃음> 다섯 개... <웃음> 그 많은 스펀지 중에? 그래, 2, 3으로 나눠서 옮기자 가자 왜안 나와, 백랑? 백랑? 백랑! 백랑! 어, 왔네? 멋쓱 <웃음> <웃음> 조사장님 교대하러 왔습니다 아, 아 여기 여기 네. 보트 예 네, 보트 네. 이따가 소 나오면은 소 그거 태우고 오면 돼 오케이 아, 아 여기 보초병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보초석 여기 있습니다 정지정지 움직이면 쏜다 캐빈 <웃음> 겨드랑이 응 독과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예 마녀가 나왔는데 아 오케이 오늘 왠지 김은이가 약간 음. 좀두 번째 창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김은이씨는 누구셔? 김은이.. 요원이? <웃음> 난장판이구만 핏폰 <웃음> 됐나 본데? 응. 뭐야 뭐야! 뭐야 쟤! 뭐야! 어야야야 하늘에 떴어 좀비가 야 좀비가 하늘에 떴다고! 에 우리가 아무리 생선 대가리라 해도 어? 명품. 그런 거짓말은 진짜 어아또 아까 무슨 경계초소에서 귀신 본다 그러지 않나 아 에이 경장님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요즘 <웃음> 어. <웃음> 진짜 쉬십시오 이제 아 억울해! 그래. 어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물 위에 있잖아 물 위에 아 여기도 야 거짓말만 어, 아주 그냥 우리 중대장님 아주 그냥 아 방금 고쳐진 거거든 됐습니다 같이 좀비 잡으러 오는데 어, 그런 어, 걸로 아 차요. 그래 그래 그런 걸로 어, 칩시다 어, 중대장님 차요 와 좀비가 하드레이션데 야, 야. 좀비가 야막 하늘을 야막 난다 이 진짜 어. 난다 고래 야, 야, 야 고래도 못 나는데 좀비는 나네 야삼 삼지, 삼지창이다 두 번째 삼지창 어? 뭐야? 야 예, 어? 삼지창 숨겨라! 야 삼지창 숨겨! 아 여보세요? 예 오셨어요? 그 우리 흰나라에 사기를 치셨더라고요 제가요? 네? 이나라에 노란날 소가 없다라는 첩보를 들었어요 저희가 아 우리가. 있습니다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예. 있었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아주 불쌍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땀면 <웃음> <웃음> 소님이.. 손이... 어떻게 어떡해... 저거 저거.. 이거 딱 봐도 네. 악어의 놈은 아닙니까? <웃음> 무슨 소리니까 거의 스토리 워당 소리였다고요 <웃음> 진짜.. 소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방 나옵니다, 금방 <웃음> 금방 나옵니다, 금방 어, 그러면 은그 계약 조건을 좀 변경해야겠어요 우리 흰나라에서 네. 소가 한 마리 더 생기면 예. 잠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드릴게요 아.. 아 어, 그럼 저희는 좋죠 추가 조건 만약에 얘 죽었다? 죽음. 가죽 64개로 갚는 걸로 하세요. 가죽 64개요? 안 예. 죽이면 돼. 얘들아 이거 무조건 지켜 그냥. 이거 흰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죽이려 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웃음> 그럴싸한 주제로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제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 네. 저희 나라에서 회담을 한번 열어보고자 하거든요. 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음. 아, 아, 아, 아, 아 어, 조심 조심해야 돼이게 음. 저희 팀이랑 우리나라랑 자꾸 맞죠 맞죠. 예, 맞죠 맞죠. 제가 음, 준비가 되면은 음. 예. 전체 채팅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회장 아주 멋있게 하나 지어놨으니까 아, 뭐 구경도 오실겸저 돌고래들 뭐야? 네. 담 선물입니다. <웃음> 신신. 아 돌고래가 몇 마리야 이게. 야. <웃음> 야, <웃음> 야 돌고래들아 지금이다. 비? 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디에 놨어? 제 홈은? 어디 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웃음> 다들 아, 어, 한줄로서 어, 싸대기 한 대씩 맞고 뭔가 이고 그렇지 가 우리의 목표는 블레이즈 막대 출발해 오고 고고고고고고다고 고다고. 오작 오기기기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 저거 저거 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오작 회담 개최하겠습니다 각국 참모들은 한국으로 모여 아이고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회담? 요, 여기야? 와~~ 오? 오. 야 이거 인어공주 가 쌍뽀큐를 날리고 회담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지옥문을 들어와요아 회담 내용을 지옥문에 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벌써부터 지옥문을 열어버리셨다? 아 그러셨구나 우리나라 지옥문이 좀 위치가 좀 좋은 곳에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바스티온이 있습니다 어? 저희던데? 그리고 <웃음> 그리고 소울샌드밸리도 있어요 어? 어? 우리도? 우제왕역시 살짝 마을문 느낌이 딱 느껴지는 게 지옥은 오버월드의 8분 1이에요 사이즈가 아니 그건 아는데 근데 그렇게가 가까워요? 네 거기서 벗요 <웃음> 사실 오 어, 이건 예상치 못했던데 배단 내 여기 좀 꼬여버리는데 <웃음> 우리나라 지옥문을 빌려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두황님 쪽도 여신 것 같은데? 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Mm. 지금 또왕님 아... 쪽이 엿이라고 하신 겁니까? 여신 거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신인 거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신. 여신. 아, 여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애 님은 엿 드신 거 같은데? <웃음> 이건 여신 아니고 엿 맞습니다. <웃음> 아, <웃음> 네. <아이나>. 이건 여신입니다. <웃음> 아, 이건 여신입니다. <웃음>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웃음> 아, 욕한 겁니다. <웃음> 아, 네. <웃음> <웃음> 그 그런 규칙은 어떨까요? 지옥에서는 불가침, 죽이지않기 같은? 음~~, 음 그런거 혹시 죽이지 조건 없듯이?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서로 아이템 떨군거를 뺏어먹어도 때리지 않는다 어, 그정도까지 비무장지옥 DMZ 디지털 미디어 지옥 시엔님은 엿드신거 같아요 ㅋㅋㅋㅋㅋ <웃음> <웃음> <웃음> 여신 아닙니다 여신입니다 오해하지마십시오 오해하지마세요 욕한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 나라로 갈라졌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같은 인어민족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통일되어야 할 그런 같은 종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번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맞소! 그첫 그 단추를 우리나라의 위대한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구을 처음을 개척했죠. <웃음> <웃음> 아니 결국엔 지자랑 아니야 이거? <웃음> 결국엔 지자랑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뚜님도 동의? 비무장지옥? 저도 찬성하는 걸로 하죠 어 만장일치로 어 좋습니다 비무장지옥 땅땅땅 땅, 땅. 어 뭐야? 어? 마녀배가 사라졌는데? 다른 나라에서 마녀배를 가져갔다? 아까 정 시엔 씨저 제왕님 네 그쪽 나라에 그곽 시엔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마녀가 타있던 배를 타고 놀았다는 증언이 있어서 혹시 그냥 몰고 가셨나 싶어가지고 보트를 탄건 맞지만 마녀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 음. 아, 근데 저쪽이 마녀가 갑자기 메시지가 뜨네? 곽두뚜 님이신가? <웃음> <웃음> 혹시 여기에 그 곽한팬씨 계십니까? 마녀가 탄 배가 집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져서요 배좀 훔쳐가셨나 싶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마녀랑 일체 관련이 없는데요? 저희 팀은 마녀라는 게 있나요? 라는게 있냐고요? 여기 지금 네. 뚜님이 마녀에게 마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차원님이 마녀에게 마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웃음> 아 도장님. 아 이거 로그가 남네 이거. 하 <웃음> 뚜투님. 아, <도트님>. 에? <웃음> 이러시면 에? 곤란하세요. 이거 전쟁 선포예요. 아 아! 아돈 어, 어, 어, 아, 맞았다. 선포했다. 아돈 아, 맞았다. 선포했다. 아돈 맞았다. <웃음> 아 참,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돌반나할게요 아 아쉽다. 참, 아아 이게 주, 누가 죽으면.. 어? 한편 대가리 깬다. 응, 나돌 대가리야. <웃음> 함사울래 마! 좀 치나! 함사울래 니네, 니네 안 와! 니네 안 와! 니안 와! 안 와. <웃음> 반말하지 마라! <웃음> 반말하지, 마리 몇 반말하지 마라! 말하몇 살인데? 지마라 내려라! 마! 땅길에 세워라. 내리라! 떡길을 세워라! 어. 그렇지! 아! 동마자죠 아! <웃음> 다음에 마녀 간수 잘하세요! 예! 아!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케빈님 <웃음> 저 저번 주에 우리 좀비 주민 가져갔었잖아요. 이거로 퉁치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해요. 네. 또애나서 돌려드릴게요. 오, 온전한 주민을요? 어, 주민 아이!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바로 바로 주시는 겁니다. 시간 지체하지 않으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에에에왜 왜왜? 소 나왔어 소소에왔다고야 지금 마녀도 데려가는 중어에에데려왔에니까 어떻게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데려에냐면또 그, 사기쳤어 아까처럼 아아 아? <웃음> 어? <웃음> 주민 번식 시켜서 아이 하나 에겠다 그랬어 주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